도 유혼 추정에 한번 놀러 가던 적이 있 지? 그때 너무 취해서 어딜 가는 지도 몰랐 지? 옆에, 붙은 그녀 가슴이 정말 수박만했지 컵에 술을 따를 땐 가슴이 살짝살짝 살짝 보였지 나도 유흥주점에 한번 놀러 가본 적 있지 그땐 너무 어려서 멀어채 해야 할지 몰랐지 말했던 그 이름 건네줬던 전화번호가 진짜졸만나았어내 눈을 바라보면서 동그란 눈으로 내 귀에 속삭여 오빠 나랑 이차 갈래요 그땐 너무 어려서 그 말에 의미가 뭔지 몰랐지 그땐 다른 데 가서 술한잔더 하자는 말인 줄 알았지 나도 유흥주점에 한번놀로 가본 적 있지. 그땐 우리 사장님이 오늘은 내가 쏜다 해서 같이 지었던 그 미소가. 진짜 졸만 알았어 속삭이었던 그 말들이 진심인 줄 알았어 내어깨 기댄 그대의 가슴이 자꾸만 닿서나 꼴릿꼴릿해서 노래만 갈지도 몰라요 근데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유흥주점에 한번 놀러 가본 적 있지 어려서 뭘 없애 해야 할지 몰랐지 나도 유흥주점에 한번 놀러 가본적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분위기들이 많아서 안 불렀었는데. <웃음> 오늘 불러도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, 안불르면안 불렀어. 아니요, 좋아요. 다 너무 좋아요. <웃음> 에이, 에이, 에이. <웃음>